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최근에 구매할 예정인 상품 중에서 가전전자기기 애플스토어의 상품 구매하실 예정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할인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이 돈을 돌려 받으시면 서 쇼핑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은 사이트는 샵백 이라고 하는 사이트예요이 샵백 이라고 하는 사이트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pc 에서는 해당하는 구글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도 하실 수 있는데요 국내외 에 웬만한 사이트들은 다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 이제 여행을 갈 거다 100만원짜리 숙소를 예약을 할 건데 뭐 t r i p 이라든지 아니면 아고다라든지 든지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뭐 호텔스닷컴 같은 사이트들 있죠 이런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호텔 100만원짜리를 결제를 하실 때 5에서 8%까지 여러분들이 캐시백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정의 달 행사 때문에 조금 더 상향된 커미션으로 이 해당하는 캐시백 포인트가 더 늘어난 상황이니까요. 여러분들이 100만원짜리 숙소를 예약을 하신다면 어찌 보면은 제가 100만원짜리 예약을 하고 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될것 같아요. 여행을 갈때 우리 할인받아서 여행 가면 더 좋고 그리고 물건을 살때 할인받고 사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근데 그 금액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돈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돈 모아서 어찌 보면 약간 뭐라고 할까요 예금, 적금 하는 느낌으로 여러분들 나중에 원하실 때 현금으로 뽑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이 샵백 사이트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샵백 사이트 여러분들 들어와서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회원가입하실 때뭐 아시겠지만 친구 추천을 해주시게 되면 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현금을 줍니다. 회원을 친구로 추천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원 보너스를 또 받을 수 있으시니까 혹시 여행을 같이 가는 친구들이 있으시다라고 하신다면 그 친구들 다 초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초대 포인트를 다 받으시면 은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샵백 사이트 메인으로 가주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지금 인기 있는 몰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그마치 애플스토어가 나와 있습니다. 애플스토어 최대 5%까지 상향 캐시백을 받을 수 있고요. 상시로는 1%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플스토어에서 구매할 예정인 상품이 혹시 있으셨다고 하신다면 이샵백 사이트 이용하셔가지고 애플코리아 사이트에서 구매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행 카테고리를 한번 가볼게요. 여행 카테고리를 가봤더니 호텔스 컴파인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뭐 트립.com, 호텔스.com 그리고 부킹 c o m 아고다 이런 회사들이 지금 어 최소 3%에서 최대 8%까지 할인하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한 웹사이트로 이동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좀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보시면 은기획전들 별로도 쇼핑할 수 있게 들어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슈퍼 세일들 이런 것들도 종료한 것들도 다 확인이 됩니다 이런 종료 하는 이벤트들 보시면은 아 이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할인을 자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실 텐데 자 오른쪽을 보시면 쇼핑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 누르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링크 이동하셔서 이 샵백 사이트를 통해서 호텔스 컴바인으로 이동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호텔 예약을 해주시게 되면은 예약했는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돌려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적립받고 할인을 받고 여러분들이 호텔 예약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복 사용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런 사이트들 들어와 보면 다들 있는 게 할인쿠폰을 주거나 하잖아요 아니면 가지고 있는 보유 포인트가 있거나 그랬을 때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샵백은 나중에 캐시백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결제하는 당시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 사용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종으로 결제했는 금액에서 그 금액에 캐시백을 해 준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행을 가시거나 아니면 전자제품을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명품백을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G 마켓옥션 알리익스프레스, 위시, 애쉬 이런 사이트들 여러분들 국내외 다양한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실 때에 무조건 할인받고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니까요 제휴되어 있는 사이트들 정말 많습니다 뭐안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네이버 스마트 스톤는 안돼 있습니다만 네 나머지 사이트들은 다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셔가지고 저렴한 여행 보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쇼핑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샵백 사이트 이용하셔가지고 물품을 또 구매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에서 또 할인을 받고 또는 문화상품권을 물건을 구매를 하고 여기 샵백으로 캐시백까지 받으시면 물건 사입할 때 훨씬 더 저렴한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또 사입이 가능하니까요 해외에 판매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많이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제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나쌤이었습니다.